아, 로저가 너무 많아졌어.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졌어. 이제 B 플러스에도 로저가 보여. 아. 형, 그럼 원카 대신 로저나 제파? 자, 야로도모. 갑내다 아, 로저가 너무 많았어. 아, 다 때려놨어. 자, 반가워요. 출발. 갑 니다, 가자가자가자가자원카가자자 유성화산 아 박살 들어간다 자 허자, 허자, 와. 자, 올라간다. 진격이다 씨. 아, 로저 때문에 좀 쫄았는데. 다행이네. 예! 야, 어디가? 아, 정말. 귀찮 말이야. 진격 가야돼 진격 갑니다 그냥 이건 이렇게 된거야 진격 어차피 나이스했어 진격 쭉가 지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다 제발 밑에 서 두개만 잡고있어 내가 여기서 퍼티기 제발 밑에서 조금만 버텨라. 내가 여기까지 싹 잡고 있을게. 제발 밑에서 조금만 버텨라. 팔로우 드 팔로우 감사합니다. 오 팔로우 했어 누가? 고마워요. 오뭐 이렇게 놀 어디가? 제발 더 뺏기지만 마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더 뺏기지만 마라 아 제발 아, 제발, 어또더 더 뺏기지 만마라 제발, 오니더 뺏기지 마. 더 뺏기지 만마 내가 여기까지 그냥 다 쳐버릴 테니까. 어, 어, 씨우씨 어. 밑에 두개 나가 어, 어, 어, 고 진짜 깜짝 놀 어, 는 어, 어, 쨌든버다다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이 하고 싶 이거 하고 싶을 텐데 우리 찬빈이한테 스패너를 주볼까자 원카로 갑니다. 집에만 최첨.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 인사받습니다 인사 딱 받고 가요 자 여러분들 구독하신분들 안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판은 깔끔하게 승리로 마무리 자잘 부탁 인사받고 들어가요 가자 아이씨 구야 잘못 눌렀어 아이씨 이 잘못 눌렀어 아, 영이일리가 이게 꽤 꽂는 속 진짜 빠르구나 용로그 시작해볼까? 야 우리는 다 비도안 뽑고 왔어 우리는 다들 마음이 급해하고 비도안 뽑고 왔어 우와 잘 가세요 자, 여기 보냈어. 이탈할 수 있지? 자, 한방컷. 가운데 갖고 올수 있지? 아이 커먼 리 씨, 네가 카무사리 나오면 나는 그냥 바로 이걸로 간다. 씨, 아, 왜 일로 안 오는데? 아이고, 와나 올라간다. 씨, 올라갈 거야? 올라가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가 있다. 와와와와아 못다리고 피네이거 가지고 다거 가지고 뛰다. 이거 뛰다. 이 와. 뛰다. 이다 와. 됐지? 와 마지막에 비벼질 뻔했네 어와 마지막에 비벼질 뻔했어요